왔다갔어. 어? 제인이하고 지나 왔다갔어. 스님하고 아, 아, 아. 오늘은 3턴 배울 거야. 3턴 잘하는 방법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살코라고 새로운 점프를 배울 거야. 오케이. 빠빨. 네. 화이팅. 여기부터 여기까지. 준비. 시작. 버니어. 버니어. 그렇지. 버니어. 버니어. 버니어. 버니어. 그렇지. 이렇게 okay? okay. 또 숨이네. 자 천천히 해서 스리점프 한번 만들어볼까? 할번해 볼까? 음. 응 그렇지 차근차근 그렇지 하나, 하나 둘오 그렇지 틀단보다 망했어요 3턴 반대발로 업 아니지 한번에꺼요야3 핸들 핸들 자 준비 업 그렇지 나이스 야 첫날 배우는데 벌써 이렇게 돌아가? 잘해 턴, 아니야, 스리, 핸들, 업.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잘 돼, 잘 돼. 스리, 턴!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잘니아 아니, 아니, 리 턴!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자! 니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오! 나쁘지 않았어. 한 번만 다시 해볼까? 방금 쓰리턴이 조금 안 좋았어요. 쓰리! 턴! 어! 으으 <웃음> 아까워! 가을 잡은 지연씨! 가물 잡은 지연씨 한번도전 턴! 아니야! 아. 좀 쉬고 해. 좀 쉬고. 안될 때는 지연아, 안될 때는 그냥 하지 마. 알겠어? 선생님. 한 번만 몇 번? 몇 번? 자 주의해야 될거 쓰리 네. 턴할때 다리 어떻게 해야 돼? 꼬부정태야 안 돼? 네. 쓰리 턴할때 눈? 네. 눈 어떻게 해야 돼? 그치?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. 선생님 턴 놓고 뛰기 선생님하고 같이 해볼 거야 네. 어. 아